못 떠나고, 못 떠나니, 그러면 지켜서 잘못해서 그런 거지. 응? 신을 제대로 못 모셨다든지, 오셨어도 그걸 못 알아봤다든지, 그 양반을 갔다가 다시 저승세계로 딱 데려다 준 거, 천일이. 그걸로서 그집 일은 이미 다 해결된 거예요, 이제. 해결돼 완전히는 아니고, 나머지 뭐라겠어요? 이제 구단한 날, 네 번째. 구단한 날, 신령께 인사를 하고, 그업 빨래 천일이 그접임편에 했어요 하이타이 그냥 욕조에 확 뿌려가지고 떼 부르라고 해왔던거 그거 탈탈탈 털어가지고 쫙 세탁하는 거 그걸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구단은 날 마무리 딱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오늘 <웃음> 대박 공을 꼬가지고 확인만큼 천일이 아,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. 녀는 이게 구슬하거나, 이렇게 제가 집, 응? 이렇게, 뭐구더이 풀어낼 때 이런 거 보면 참, 재밌기도 하지만, 그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막, 그 집집만 똑같은 건 아니에요. 다 달라요. 다 달라. 응? 다 달라. 그게 있어요. 그러면, 신기하기도 하고, 재밌기도 하고, 그리고 매번 느끼는 거지만, 각 경우마다 다 다르니까, 아, A라는 집은 이렇고, B라는 집은 이렇고, C라는 집은 이렇고, 다 다르니까 그 모양새를 알고 느낄 때마다, 응? 음? 음, 참 대단하다.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. 여하튼, 이번 그천도제 하는 그 집에 저기로서는 그목간 조상, 목간 조상보다는 업과 그 조상, 집안들이 업, 업, 업이랑 오셨던 신, 신명의 문제였다는 거. 그거, 그거 여러분들게 얘기해 준 거예요. 응? 결론적으로는 그, 맞아. 그 뭐, 간혹 가다가 무당들이 무당노릇하다가 자기가 자기 신명 정리한다고 저아 하는데 그 정리만 제대로 하면 되는데 정리 못하면은 그즈를 그 그렇게 그렇게 사단 나는 사 사단이라고 하죠 사달라는 거예요 사달 사달라 응. 그 마지막 자기 차 몰고 내가 첫일이 그 차를 딱 인계해 주니까 막 신나 가지고 뭐뭐 음료수를 마시다가 막이 석대만 음료수 마시면서 운전 을악하고 달리는 거야 응? 그게. 아, 어, 뭔지 모르겠어요. 하여튼, 근데 그 정도 적이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닐리리뭐 놀자판인 성격이었던 거예요. 그죠. 자, 여기까지입니다. 아셨죠 잘들 보내시고 오늘 목요일이고. 음.